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 아내의 입장에서 내 남편은 평상시 착하고 평범한 순한 성향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남성분들은 본인이라면 어떨지 적용해 봐주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0년차 워킹맘이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 1년전 퇴사하였습니다. 어느 부부처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우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꾸만 아프고 악몽을 꾸더라고요 알고보니 빚이 조금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비싼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자 우린 아직 팔팔하잖아 제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천만원 오백만원 이천만원 어디선가 자꾸 나오는 빚들 주식신용거래를 크게도 했더라고요 전세보증금 자동차 적금 해약, 보험 중도 인출, 보험 약관 대출 그렇게 결혼 4년차 빚을 갚아 나가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도 생기고 전세 계약 만료가 되어 친정에서 보해준 집에서 2년만 더 살고 청약 당첨된 집으로 이사가기로 했지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주식투자로 빚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사위 기죽을까봐 티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차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이제 이사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스포츠토토를 했더라고요 청약 계약금까지 빼서요 이번에는 가진 게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주식으로 잃은 돈을 찾고 싶었대요 저희 시댁 식구는 삼형제로 큰형님 둘째 형님이 계시는데 모두 이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더 하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병간호도 10년째 보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시댁 식구들까지 다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혼하라며 어떻게 할거냐며 회의 아닌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하나 있다고 땅을 치며 우시는 시어머니 보면 안쓰러워서 참다가 다시 생각해보면 안되겠냐는 우리 엄마 보고 눈물 흘리고 핏덩이 같은 내 자식 보고 또 참아버렸습니다. 그때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저는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다시 또 시작을 해보기로 합니다. 돌아보면 저의 지난 기억들은 쭉 제자리 걸음만 하며 살았던 것 같네요. 한 달에 230만원 플러스 알파의 금액을 4년을 갚았어요. 개인회생은 신랑 이름으로 된 대출금들만 상환이 가능했고 저는 제 앞으로 된 보험약관 대출들도 갚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며 살림하며 아이 키우며 저빚 갚기 쉽지 않았어요. 정말 아둥바둥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4년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어요. 퇴직금이 있었으니까요. 퇴직금 받아서 1년 남은 거 상환하고 직장세로 부하면 되겠더라고요. 저요 아파트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갖고 싶은 여자예요. 여태까지 친정에서 집해주고 차얻었다고 당연히 눈치 안 주시는데도 눈치 보이고 죄송하고 불효만 했어요 그래서 써보지 못한 돈 갚는 거 말고 아파트 전세 얻고 중고차 사고 내가 가진 것들 빚 갚는 것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사람이 개인 회생을 중지하겠다는 거예요 실직자는 중지할 수 있다면서요 그때부터 초기 이상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월급통장 제가 다 관리했고 핸드폰도 수시로 몰래 보거나 불시에 검사했고 이메일, 카페 등등 정말 철저히 검사하며 살았어 그래도 전늘 의심하지만 설마 했지요. 어느 날 핸드폰을 놓고 외출할 일이 있었는데 폰을 바로 가져다 달라더라고요. 일부러 4시간 정도 늦게 가져다 졌거든요 그런데 운명처럼 마침 카톡이 왔습니다 신용정보대출 상환에 273,000원 그것도 세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냐고 물었죠 와 당당하대요 야. 너 같으면 한 달에 10만원 용돈 받으면서 살수 있니? 문을 안 썼다. 왜? 100만원 대출 받았는데 다 갚았다. 됐냐? 신경 쓰지 마라. 그때부터 이게 뭔개소린가 싶고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이거 어디부터 잡아야 하나 싶고 그러다가 어느 카페에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톡이 왔는데 이거 얼마 정도 되느냐 잡을 수 있느냐 왜 이걸 그때서야 알게 됐는지 진작 알았으면 내가 돈을 진작에 지켰을 텐데 라며 알게 된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개인회생 꼬박꼬박 잘 내고 신용도 좋아지니 이놈의 대부업체들이 여기저기 대출해 주겠다고 살랑살랑 꼬셨나봐요 문자 한개두개 개 오니 기가 팔랑팔랑 했겠죠 이 새끼가 신이 난다고 또 대출을 받았네요. 그런데 더 과관인 건 퇴직금을 중도 인출했네요. 와그 와중에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10년 동안 병원 신세 지느라 논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서 병원비 덜 들게 하려고 들어놓은 보험금까지 해지해놓고 그걸로 노박을 했답니다. 이 새끼 인생에는 나는 없구나 우리 아이들도 없구나 부모도 없구나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하고 싶은데 안해준다 버티길래 나한테 빚 넘어오면 안 되니까 해달라고 겨우 겨우 달래고 꼬셔서 이혼했어요 살살 달래서 좋게 말해주니까 이혼해도 같이 살아주는 줄 알고 이혼은 겨우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혼 확정은 1월에 났어요. 명절 앞두고 부모님들 힘드실까봐 지나서 말씀드리려다 못드리고 2월 초에 저 새끼 시험 있다고 합격해서 취업은 해야 양육비 받죠. 그래서 또 기다려주고 집에서 노는 시간 많으니 아빠 찾는 자식 보니 또 마음 약해져서 입이 안 떨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사정 봐주고 상황 봐주고 나만 마음 먹으면 되는데 물러터져서 말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보 같은 거 알아서 저 새끼가 버티고 있는 건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사고치고 반복되는 내 미래가 너무 싫습니다 그냥 나 행복하고 마음 편한 거 생각하고 문딱 감고 당장 나가라고 하자니 또 남편은 10원 한장 없는데 나가서 나쁜 마음 먹어서 이 세상을 등지면 어쩌나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착한 사람이 갑자기 돈 내놓으라고 칼부림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무섭기도 해요. 자기는 안 헤어질 거래요. 다시 지난 4년처럼 살째요. 이제 개인 회생 3년으로 잘 봐진다고. 그냥 저랑 저희 집 식구들 기만한 거죠. 그런데 도박만 아니면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저희한테 미쳐날 때까 무서워요. 퇴직금 중도 인출하고 남은 거 영끌해서 제 앞으로 가져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쭉 빚밖에 없었고 현재 재산은 퇴직금이 전부입니다. 갚은 부채가 3배 이상 많고요. 남편이 월급 대부분 빚갚는데 사용되었고 제 월급은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의 홀로서기 저는 여기서 다른 분들이라면 어떨지 묻고 싶어요 원룸이라도 얻어줘야 하는 걸까요 보증금이라고 얼마라도 줘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나가라고 짐 싸서 밖에 내놔야 할까요 부모님께 먼저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다 끝나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깨끗하게 나가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냉정하게 자를 수 있으신가요? 남자분들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정말 짐 싸서 나가라 하면 아무 말 없이 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의견을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